안녕하세요. 마이너스TV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에이펙스 레전드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야 될 행동 이두 가지를 간추려서 제 인기 플레이를 실제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에이펙스 레전드 플레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실드 충전 중. 양각이 온다 새력 아이템이 필요해. 공격 공격 실드 충전 중. 공격 발각됐다. 공격 받는 중이야. 공격 받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실드 실드 잠시 시드들 충전하겠어. 충전 나푸한다 여기 아, 주사기야. 레 실드 좀 GG. 땅 지역을 스캔 좀. <웃음> 나도 갈게. 다운직다운다운아다운아 너무 푸시가 없는데. 실쉴 실드. 과접한다 실드 있는 사람.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 이건 나만, 아니냐아니냐 Please, go, please, go, fight. 잠전좀 아, 나, 시, 레이스, 나, 시, 레이스, 나, 나, 왜이러는 걸까요? 스 아, 레이스. 레이스. 하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이스 레이스. 레이스. 이스레이이이 장전 아무튼 나는 뒤에 뭐 사다 달아줘. 아, 깨달다 뒤에 뭐 사다 다. 려 실드 지금 다. 실드 다. 전금 다. 지금 다. 다. 공격 받고 있어. 지금 다. 지금 다. 지금 다. 지 지금 다. 지 대대대대대대 저기다. 여기야. 공격 받고 있어. 안발다어어 정전 잡았다. 계속, 계속이다. 다른 반대가 이동 중 발각됐다. 어서, 어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뒤서 충전. 가까서 우리 쏘으더라. 저기다. 위험해. 장전 중 어떤 차이인지 아셨나요?